내가 주적이냐고, 주적이냐고. 침묵 잡았이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지금 국가 안보가 이래 기괴로운데 아니, 당선되면 제일 먼저 김정을 은 찾아가겠다. 내 나라 국민은 바른 정당하고 뭐뭐뭐 뭐, 뭐, 자유한국당은 적폐니까 뭐 청산하겠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적이죠. 그러니까. 이명박, 박근혜 정권 동안 북한 핵. 해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? 아니, 자유한국당왜 했어요? GJ 노무현 당시에 국핵 해결한 거 있습니까? 국핵이더 발전됐죠? 안보 위기 10년을 통치한 정권이 10년을 또 같이 해온 정당이 그 앞에 정권 남파 합니까? 그것이 지금 대통령될 만한 제조하는 사람들 잘 세겠습니까? 저를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.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? 국노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.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? 박근혜 정권, 또 거기에 함께했던 구 여권 정당들, 왜 적폐 세력 아닙니까?